좋아. 하나. 오, 샷. 오. 오이 그래. 오! 오. 오 오이 좋다. 슛. 오! 들어가나? 아니요. 좋죠. 좋다. 오, 오. 아이고, 죽이라네 와. 확실하게 맞네. 갔다 쪽. 1 2 0이네 <웃음> 야, 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400 깎는데 네? 씨. 아이고. 어? 와, 또 많이 또 뜯다. 아 이뻤다 이렇게는데 굿샷 오잘 치다 오 좋다 들어가라! 들어가! 들어가! 오! 오! 음악! 오 좋다 아, 아, 이거, 슬라이스는 안 나는데, 나는데 그래 훅이 나네 훅이 나네 아유, 아유, 아직 한 병밖에 안 먹은 거 알죠? 네. 오 나이스 가겠다, 나이스 네. 굿샷. 굿샷 나이스! 가자, 오. 가자, 가자, 가자 어디까지 가러 그렇지 아이고, <웃음> 아이, 너무 딱딱하다 누구야? 아이스뒤손님공 날라왔잖아 응. 따라오네 짤순이도 따라오네, 그리 짤순이들훅 나빴다 아이고, 아이고야, 아이고 <웃음> 나, 나 그냥 던칠게요 아이고 야 왼쪽 땡긴 것 같은데? 아, 나이스 오니가 아이고 아, 아이고 아이고 비 오겠다 야 아이고. 아이고. 어, 나이스. 거 아우, 아이고 근데 우리를 말리 아이고야 짧다. 오. 오. 그 들어오고. 지금 도어처럼 저렇게. 어? 응. 어? 오 도로마구 많이 간다